자 오늘 간단하게 발루자 자석 어, 발루자 어, 개같이 생겼는데 소래요. 예,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소. 이 소를 어떻게 잡느냐 전 운에 소야 미안하다. 어, 순삭시키는 방법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순삭시키는 방법 좀 스펙이 좀 돼야 됩니다. 돼야 돼 그런 거고. 그게 어,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이면 좋겠는지 제시까지 한번 해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템 세팅 보자면 암멜입니다 암멜 안멜 정말 중요하겠죠 암멜은 그냥 맹회인데요 맹철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그 다음에 더원 형님입니다 혹시 생철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맹회나 맹철 더원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캐릭터는 지금 생철 생철인데 이 캐릭터들이 필수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처음 선보여 드릴 세터만의 순삭시키기 그거일 때만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좀더센 필살기 좀센 친구들이 더 좋겠습니다 자, 요 방법은 저도 이제 포럼에서 어떤 천재적인 분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, 오, 정말 빠르게 녹아다기 좋겠는데?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코멀루나가 있고요 필살기 음식이 있다. 그 뭡니까? 구스가 좋아하는 거, 구스 생방에서 계속 했던 거 있죠. 그리고 <웃음> PVP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거, 거지 않습니까? 아, 필살기를 빨리 가져가는 첫 턴의 필살기 만들기 전략. 구스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. 요렇게, 작작작 하고, 요, 요까지는 털어버립니다. 요까지 털어버릴게요. 요렇게 해서, 어, 배터리기 한번들어가고요 머리 한번 찍어버리면서. 일단 단위기 두번 썼죠? 단위기 두 번이기 때문에, 암멜한테 버프 두개 들어갔을 거고요 어, 암멜의 관통기 정도 버려주면서 피를 조금 깎아놓습니다. 요 정도 조금 두드려놔야, 어, 혹시 안 죽을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두드려놓도록 합니다. 그럼 임마 막, 화나가지고 막, 왜? 하고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세턴 안에 죽을 거기 때문에. 더원이피 필살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이거 쓰면 그냥 죽어요. 이제 스펙이 되는 분 한정입니다. 어, 필살기 풀업이고 이런 분들. 근데 죽이기 전에, 죽이기 전에, 무엇을 해야 되냐면, 요 1인기 같은 거 있죠. 1인기 하나 쓰면서 어, 스택을 하나 더아줍니다 안멜 스택 하나 더 쏴주고, 안멜 이동 한번 해가지고, 안멜 필살기 어, 만들어줍니다. 피살기딱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더원으로 뽀사프입니다 무슨 느낌 맞죠 이제? 자 여기 인내 떠도 괜찮아요 인내 떠도 어습저거 뭐냐 안벨한테 어 개성 하나 스택 하나 올라갔습니다. 파크당 세크 닭자 여기 안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 관통기 한번 털면서 약간 좀더때리는좀 있고요 이제 화가 났는데 좀 귀여워요 귀엽게 생겼어요. 화가는 강아지상이야. 손대 이 정말 강아지상인 것 같아. 내가 보기에.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어, 이제 안매를 최대한 버프를 좀 받으면 좋겠죠. 벌써 내기긴 하지만. 이러도 한번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떠도 괜찮거든요. 이런 거 이제 어, 인내 뜨겠지만 자기 거도 한장 있으면 때려주고. 그다음에 안배 필살기 있으면 끝난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팍팍팍 인내 뜨겠지만 개성 스택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겠고요. 스택 다 받아서 이제 팍팍 한번 때리고요. 세죠. 여기서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. 팡! 수아오아오! 박 싹! 트 하고 이렇게세턴 어, 클리어. 노가다 하기 참 좋습니다. 빨리빨리 빨리 끝나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스펙이 되는 사람 기준이고 스펙이 좀안 됐다 했을 때는 제가 좀 어,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방법은 야,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조금 더 필살기에 좋은 뭐 다양하게 응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필살기에 좀더센 애들로 챙겨 넣어 주시고요 자뭐 어,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두 번째 판은 어, 원리가 그렇다 정도로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실 뭐 스펙이 되다 보니까 잘 <웃음>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얇은 짓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요. 어 그래서 뭐 더운 이동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만은, 음, 그렇지 못하다고 봤을 때 1인기들 쓰면서,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가볼게요, 일부러. 애매하게 갔습니다. 회사기못 만들었고, 뭐, 보통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출발되겠죠. 자, 핵심은 1패 때, 1패 때 단위기 좀 싸우면서, 안메리 그래도 좀 세게 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좀 세게 때리고, 연마가 이제 G 어지세 번째 턴될때그 보호막 속에 숨거든요. 아니다 아니다 두 턴마다 두 턴마다 두 턴마다 보호막 안에 숨는데 요거를 암멜 필사기가 해제함서 때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제 암멜 기술을 만들어준다. 여기 핵심이겠고요. 그래서 그될 때. 자,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안벨 필살기를 끝때까지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볼게요. 자, 뭐, 그렇다 저렇다 해도 너무 스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익스트림 말고 좀 난이도를 낮춰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너무, 너무 스펙이 안될 때는 그냥 이제 째발가안될 수가 있어요. 예, 그냥 뭐, 답답하겠지. 그건, 그건 스펙을 낮추는 게 정신건강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리를 보자면, 자, 요 턴에서 일마가 보호막을 치고 숨는데 요거를 버프 해제가 있는 필살기로서 이 자식을 이제, 어, 해제하고 잡겠다. 요 말씀이죠. 해제하기 전에도요, 어, 우리 안벨 버프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인기를 툭, 툭 던지면서 옆에 서브 캐릭터들도 필살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. 어 지금 제 캐릭터들은 필사기 세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뭐 갓킹을 쓴다든지 뭔가 좀더 탄탄한 애들 필사기까지다 만들어 놓고 더운 형님 거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2패를 넘어가겠다 이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여기서는 보막 거드면서 어 잡을 수 있는 암멜 같은 애가 1패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암멜 이제 보막 거드면서 니가 어디에 숨었어 일마? 하면서 빵 때리뿝니다 때리뿜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어 필살기를 세 개를 만들어 가셔라 어 스펙이 조금 저처럼 막 그렇게 세진 않을 테니까 세어 개를 만들어 가셔라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세 개를 다 날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, 요, 필살기들이 지금, 제가 지금 서브로 데리고 온 애들은, 제가, 아까 그 빨리 깨는 용도로 데려온 애들이죠. 그래서 필살기가 막 세게 바뀌진 않습니다. 어, 거의 뭐, 막 인내 뜨고 이러는 애들이기 때문에. 자, 요런 느낌이고요 자, 정리는, 아, 정리가 안 됐네. 정리가 안 됐어. 아, 잠깐만. 어, 아, 당황하지 않습니다. 네, 당황... 그 이게, 어, 만만치 않다니까. 하여튼, 이자석 이게, 소, 소, 강아지 상이걸 귀엽긴 하지만, 또, 막상 때려보면 대단히 좀 무섭죠. 무서워서. 저도 사실, 다른 덱구로는잘안 해봤어요. <웃음> 시작부터 세턴, 어? 야, 야, 야 뭐, 야, 왜 이렇게 많이 때리냐, 임마, 이거? 야, 그만 좀 치봐봐, 이자식가 돌았나, 임마가. 어? 그만해, 임마. 앙앙 앙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 좀뭐 빠르게 클리어 안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연출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연출 자체가 좀 제가 잘 안되긴 하네요 예, 연출 자체잘 안되는데 스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하드노말 같은 데서 이제 노가다를 하시길 바라고 인마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높아요 레벨 자체 200이고 해서 그리고 어또 포럼에도 좋은 공략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꼭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구성 아니더라도 다양한 덱 구성들을 연구하고 계신 이 땅에 수많은 천재들이 있으니까 포럼에 꼭 한번 들러서 반루자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, 화이팅 화이팅